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 사이에 요 상대방에게 꼭 확인해보고 싶은 상대방에게 꼭 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너 진심이야 라는 것일 텐데요 그 진심이야라는 생각이요 남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그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도 그렇지만요 상대방과 사랑을 할 때도 상대방의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정말 예민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각자가 해석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여성분들이 말하는 내 남자의 진심이라는 부분은요. 남자가 여자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거고요. 그 마음이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음을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거냐 하는 부분이 여자가 생각하는 진심의 영역이라면 남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초반에 요 남자가 여자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남자가 가면을 쓴 거다 연극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식이었던 것 같고요 가면을 쓴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탈 때는요 내 마음을 얻고 싶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연애 초반에는 요 여자인 나한테 미쳐있는 듯한 그런 내 남자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그런 것 같지 않은 변질된 느낌을 자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요 진심의 영역에서 벗어난 듯한 이탈한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요 뜨거워야 되고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갖고 있는 진심에 대한 생각일 테니까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처음에 여자에게 다가섰을 때 열정적으로 대했을 때요 그게 연극도 가면도 아니었거든요.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는 진심은 요 진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요그 순간에 진심은 맞는데요.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진심이요. 지금 내가 내 상대방에게 거짓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참 희한한 건요 남녀가 요 모두 국어적인 진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요. 이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남자가 마음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보고 싶고요. 사로잡아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느낌이 그 순간 남자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남자가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여자에게 다가서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자가 이남자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혹은 감동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이때 남자는요. 음 진심이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때 여자가 말했던 진심은요. 너 지금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야? 너그 마음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건데요. 남자가 인식한 건요, 어 너를 어떻게 잠깐 꼬셔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 그대로 너한테 표현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한 걸 수도 있죠. 어쨌든 남녀가 사용하는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공통점은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공통점은요. 서로가 좋아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고요. 설레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요. 여자는요. 절대 변함없이 지속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고요. 남자는요. 그게 빠져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자가 그걸 일부러 빼놓고 말한 게 아니고요. 또 어쩌면 남자는 요그 당시에는 요 정말 변함없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만 지금은 그렇다고 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요.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이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다고요. 그건 이미 다 느꼈으니까 그런 네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이어질 거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대답을 하는 남자가 요 앞으로 여자를 속인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 순간 생각해보니까요. 자기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거든요. 물론 앞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는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는 게다 진심이다 라고 남자를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혹 실수한 게 있다면 혹 비난받을 만한 게 있다면요.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든일까지 생각해보는 고심 끝에 답을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요 용기 있고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민을 하거나 고심한 듯한 느낌을 줘서는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요 그렇게 여자가 물어봤는데 그걸 고심해서 대답을 했다면요. 아마 그게 고심할 문제냐고 또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나도 요 가끔은 진지하게 남자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그런 분위기를 잡은 후에 물어볼 때도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느낀 남자도 고심을 해보고 진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가고 싶어.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자인 나는요 분명히 남자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남자는요 여자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장난스럽게 대답하면 안될것 같아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의 반응은요 뭐야? 확신이 없어? 변할 수도 있다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 솔직함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물론 남녀관계가 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남자는요 어떠한 대답이든 여자가 원하는 썩 좋은 대답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여자인 나도요 어쩌면 내 확신과 안심을 위해서 내 상대방에게 넌 처음과 끝이 같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한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여성분들도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남자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요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여자인 나도요 이 사람과 사귀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필했던 상냥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그르쳐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걸 나도 어쩌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부분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상대방에게 확신과 안심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대답을 남자에게 얻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남자를 비난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요 그렇게 남자를 쓰레기로 나쁜 놈으로 치부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프기만 하다고요 남녀가 처음에 서로에게 확인했던 마음은 분명 좋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물론 변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혹 변하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마치 그 사람이요 처음부터 나를 대한 것이 가짜였고요 가식이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오히려 더 아프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열정적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요 적어도 연애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자도요 남자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내 여자가 남자인 나 때문에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남자가 여자인 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요. 우리 남녀가 서로 생각해 볼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